같이 같이 회의 중이야 이 놈이야 뭐 우베이가 찰지네 전메씨 에이 태형씨 전메씨 왜 불렀어요? 같이 가자고 아 입술 엄청 탔다 리밤 드릴까요? 아, 어? 리밤 드릴까요? 네 응? 아까 달라 할거야 너 감기 걸린다 가서 그 패디하고 입어? 응 25분을 여기 있어야 되는데 뭐 할래요? 야 나는 25분 동안 그냥 가만히 여기 있어야 되는데 뭐 하냐? 마지막 순서랑 니5분에 그러니까 5분까지 해. 안 해도 되죠? 아 5분 꽉 채우겠지 한사 3분 앞에서 3분 <웃음> 어 많이 커졌네 뭘로 이제 애교 만들었어. 뿌! 빠 뿌! 뭐친거같 그런 어? 괜찮한 발음하면 돼. 안 돼. 돼안 응? 돼. 해야 <놀람> <놀람> ¡Gracias! 얼러 세트 처 중에 가장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들어가실 때. 아, 원래 자주 쓴다. 나 목소리 약간 좀 지미 적으 아, 지미보다 한신톤 <웃음> 정도 더 올려서 한만. 내몸이이가2톤톤다 아니면 하다 아하. 아, 오. 아, 도대로 아, 아, 아. <웃음> 아아 뿡야 올려 올려 아야야 위로 위로 위로 아아 진짜 잘 맞춰준다 아짜증이오빠세어왜 <웃음> 어, <웃음> 저기 친한 가위빵 중에한 명은 바르게 내 사람에게 진한 아게네수을 지금 니얼굴 쓰레기통 야 아까 보라에 생각해보니까 어, 어,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어, 음. 시작하세요 <웃음> おばっ! <ス><笑><ス><ス><ス><ス><ス><ス><ス> 저며느님데 정리 뭘어게그게 너무 에 며칠만에 만에 며칠만에 며칠만에 며칠만에 며이만에며칠만만 아, 저아자자저기저희가여기까지 저거, 저거. 오면서 한 시간 동안 자지 않고 저기에, 마, 저저 마, 저금에잖아기 마, 저기는 마, 저기기는 마, 저기에, 마, 저 아아아아어에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웃음> <웃음> <웃음> <역을 웃음> <웃음> <진짜, 진짜, 웃음> 행사할 때한번어아 진짜요? 네네. 아, 진짜? 네. 다시 우리나라 변화 된다. 마시고자 일단. 잠시 기다려봐라. 아이러, l t s go, let's go. Oh, 해보고, 뭐. 어, 가자. 아 하려 나도 아직 안 해봤는데 아니잖아 <놀람> 오토 나리 이거 우리 되기 찍었던걸 보이 시에, 에 태영 씨, 전영 씨, 왜 불렀어요? 같이 가자고. 아 입술 엄청 탔다. 이밤 드릴까요? 아? 어? 밤 드릴까요? 예. 네. 아까 달라할 거야. 너뭐 감기 걸린다. 가서 그테디하고 입어. 응. 지, 어. 있었잖아 그걸로 이제 애교 만들었어 빠! 멋진 같 그런 어? 하면 돼안돼돼안 돼. 돼, 돼! 아니 그러니까 5분까지 안 해도 되죠? 아 5분 꽉 채우겠지 삼삼어 <웃음> 많이 커졌네 내피땀눈 물, 내 몸만 영원다넣고요열 스무스 오버스케일, 피치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지도도도도도더 맛있게 아, 도사도도도도겠습니다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이거보다 지금 더 넓게 쓸긴 하잖아. 아 보이더로 맞은 거야? 아 나도 맞았어. 얘도 나한테 맞았어. 거울이 키니야미안 영화를 찍어놨 띠띠띠띠띠띠띠요 제가 정말 싫어하고 넘어질 수 있었네 저 <웃음> 자, <웃음> <웃음> <웃음> 저거! 저거! 저거. <웃음> 여 진짜 네이클로버 찾고 있어? 응이러다 어? 어. 하나씩 있는 거지 <목소리> 여러분 네이클로버야 오! 그야 대박 여러 가자 이거 들고 어야 대박 <웃음> 야, 야 깜짝이야 언제 찾아 네분 동안 로세 분만 안줬수 있어. 아 아, 진짜, 왓가락,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진짜 썼죠 게임 하고. 그래 우리 게임 많이 했잖아. 채팅도 많이 하고.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야, 자자. 이이 여기 제일 좋은 거 같은데요. 아니면 이것도 괜짜습니다 봐 <웃음> <웃음> <뒤돌아버. 웃음> <웃음> <웃음> 내가 웬만하면안풀는다이거 <웃음> 솔직히 지면 멜로블 찍을 때는 아왜왜왜아왜왜왜아왜 포인트 왜, 왜. 아, 왜, 아, 왜, 아, 왜. 아, 왜 자꾸 네가 맨손 아나 눈은 보고 있던데 아 이쁘네 짜여지게 되는 뭐비 같은 경우는 저랑 정말 친한 만큼 되게 많이 싸우기도 하고 <웃음> 아, 아, 아. Ice 했었는데 아이스크림 r e 스 m i c 아 cream. Ice c r 그 a m Ice cream. Ice cream. Ice c r e a 었 Ice r e a m i e e a o i e c r e i c m r a m Ice a m i e c m e c o m e on. Come on. <웃음> <웃음> I love you! Don't c a r 귀엽지않아요? <웃음> 리 너무 지않아요저하지 <귀엽지> <웃음> 아, <편리기> <웃음> <웃음> 어떻게 서는는 <GS> <웃음> <웃음> 아니 부산에서 먼저 치렀다가 본인 따라한다고 <웃음> 부산 인구가 야 부산 인구가 이래야 70만 명 되지 않나? 공국인은염독 그러니까, 저를 따라해요 음.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아, 몇개한번 말해주세요 부산에서 아, 따라? 따라 태어나고 아, 아, 또. 아, 이제 춤추고 싶어서 춤추고 어. 어, 뭐, 렌즈 꼈을 때도 똑같이 따라 끼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그래. 옷도 막 따라 입고 요즘에 옷, 옷 스타일 바뀌었죠? 다 따라 하는 겁니다 이거 입혀준 건데 스타일도 입혀준 거잖아 이유가 있어요 전부 다 아, 정구야 잘하네. 나을 때, 방탄 타등이네몹시 음. 좋군 날이 좋아서 <웃음> <웃음> 아, 이렇게 됐서미 <됐어? 웃음> <웃음> <웃음> 더 멋있게, 더 재밌게, 네. 끝마치도록 하고, 네. 네. 이제 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멋있더 멋있게, 어이, 더 멋있게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한 어, 뭐, 이게, 뭐, 이렇게 끊는다고?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아, 빠르게, 오케이. <웃음> 어. 자. <웃음> 난 너의 입술 밑에 있는 점이 아주 날 음. 자극시키게 만드는 거야. 아, 어, 자극시킨다 어, 자극까지 해. 야, 뭐야, 어떤 자극이야? 어? 어떤 자극이야? 주먹을 하 아, 어. 아 <웃음> 재밌네요. 자. 흠, 하기 빠듬이 진다가 예뻐 예스, yes, 빠듬이 진다. <웃음> 바바바, 바바바. 아, 벌리고 있어 주십시오지 집어 주십시오 음 아, 어 아, 어 아, 샤워. 아, 샤워. 샤워. 아, <샤워. 웃음> 아, <샤워. 안 웃음>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웃음> 미쳤어. 놀리고 있어요. 얼마나요? 드레에서도고 빨리 또콘서트으 갑자기 그게 한국에서 보시기 하고, 가보자 <웃음> 아, 아, 아. 어. 야, 마그라이티 피아노 하진 않았지 않아 아니죠 거짓말 하지아요 킹컹 이죠 지민씨 한번 보십시오 그거 너 그만 해야겠다. 위험해 위험해. <목소리> 뭔데요, 지민아 나는 네가 진짜요. 제일 아유, 좋아 자, 큰... 지민아 나는 네가 음. 제일 좋아. 태국 씨 감사합니다. 아, 저도 태국 씨 어, 너무 잘... 좋아하고. 뭐하냐. 진짜是... 어, 어, <웃음> 엘리베이터, 엘리베이 아, 오 치아, 드라큘라, 똥. 극동 극동 우와, 기 형들 봐, 이거, 이거, 이 아유, 국이 아유, 전국이. 아유, 국이 아유, 전국이. <웃음> 아유, 전국이. 아유, 전국이. 아유, 국유치국거 <웃음> 아유, 국 아유, 말, 아유, 자면서 힘들던거 세가지 지금도 응. 제일 힘든거 정국이가 나 안좋아하는거 제 제일... 그럼 평생 힘들겠다거야 <웃음> <저런> <웃음> <웃음> 괜찮아 잘했어 왜 웃어 이도딱됐다 <목소리도> <듣다> 우리 뭐아 <웃음> 어차피 그태권지 해야돼 <목소리로> 그럼 다목적으 하면 되지 온도 <웃음> 닦고 그립도 닦고 안 되겠다. 뭐야이큰 강아지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자 hey, 나도 stop 드, 나도 들어가서 같이 싸면 안 돼? 너너 머리 보면 비슷하긴 해. <웃음> 아니야 잘 구분 안 되네. <목소리> 알파카다 그렇죠. 참이요 뭐? 정말이 아니 야 약간 네. 그가든이랑땡이랑지 <웃음> 조금 과일 과일 맥주 이 어. 그런 거. 그 그얘 과일 들어가는데. 전혀 들어가지 않 어, 근데 어떻게 저랑 네. 오렌지 향이 나요? 청몽화입니다. 어. 송어마. 네. 알겠어요? 아, 이거이으면 방탄 소년단이에요 아, 방탄소 년인비 정국 지민수가 랩몬서트 제이홉 랩몬스터랩몬스터아이그 이거 방탄소니아 이거 방탄소아단이에요 아아 <름기> 0으로바었어 <름기> <름기> 아. 잘한다. <웃음> 이거 이거 수아 수아 이아 수아 수오케아좋아좋아 오케이. 아 수아 수아 수아 수아 수아 수아 수아 수아 수아 수아 수아 수아 수아 그러자 갑자기 사자가 울적울적 울기 시작했지. 돼요 고급 편지. 이 진짜. 자 앞에 걸까, 걸까. 오케이. 사만드는거오 와, 와, 와, 와, 이 와, 만자 <목소리도> 이제 치울까? 야 그만 먹자 아휴정당히 네, 먹어라 아 정말 아, 아, <목소리도> 그만 그만 <웃음> 아, 뭐, 그만 <웃음> 아 정말 그만 그만 그만 잘 판단 안 되네 어깨 어 이렇게 타만자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웃음> 아, 춥냐 구나 어, 한쪽 무섭을 들어주시면 돼요 뭐, 마시고 <웃음> 마시고 다리 꼬고 있다가 가서응을는데저 먼저 멈봐 먼저! <웃음> 야, 뭐. <웃음> A few moments later, one eternity later. 아, 이제. 아. 아, 이제. Okay. 훌륭한 연기였대민 아빠, 마 <웃음> 괜찮아요. 저안 추워졌어요. 지금 몸이 움직여요. 아, 안 늦어진 거 가위가 가위. 이쁘다. 뭐, 난 왜? 난 아, 왜? 뭐, 난 왜? 아! 오케이, 간다. 오케이, 코 가까이 대고 들이마시기. 야, 손에 다 묻었을걸? 아! 아! 물을 만드실 술은 라거 그리고 페레일 스타우트, 흑맥주맥주를 아. 흥믹주, 흥믹주. 스타우트라고 부르아맥주를 스타우트. 네. 아 그럼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맥주 말고 스타트 하는 주제는 네. 네. 네. 이제 모이스타트요 음맥주, 음맥좀 늘었네요. 네. 어떻게 치었지? 이고 냄새 많다 봐. <웃음> <웃음> <겉에도 맞지> <웃음> <웃음> <웃음> 아, 너 추워. 네, 형이 만하자면또 소리 오염됐던 게, 네. 우린 그냥 통에 담아서 그냥 잠깐 오픈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오염이 돼. 맞아요, 네. 어. 어, 맞아요, 맞아요. 기치 담아요. 어, 머 맞아요, 맞아요. 어디가 졌어요? 그건 기치감이에요. 아, 그만하는데. 네. 아, 한잔에 스위치야 고민된다 스위치야 고민된다 그럼 그래요 안들어줄까요네네 정모이 얼굴이 작구나 뭐어 내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너 어, 너무 잘 보이는데 나 보이냐 아니 네. 안 보여요 저는 안 보이네 <웃음> 저거 저거. 좀무섭 나갔다. 야야이막 카우스들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어하하 보러 간다. 아니야 보러. 딜 딜레이. 가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아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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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 이렇게.. 이거 누가 일본 줄알 아, 나, 나, 나. 나, 이게 벌칙인 줄 알았어 <웃음> 야 이거 대박이다 아, 이거 벌칙 몰야자 아, <목 Seit>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목> 고생했어요 좋 고생했어. 지금 나뭐 <목목> 했는지 모르는 거아니 일단 모르는 니